안녕하세요 쏘니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 2kg 대용량 돼지다짐육으로 불고기 양념하기입니다. 먼저 믹서 불에 설탕 6큰술, 간장 20큰술, 후추 2 작은술, 올리고당 6큰술, 맛술 6큰술, 간마늘 6큰술, 기름 6큰술, 키위 1, 물 100ml. 이렇게 넣어줄게요. 양념을 믹서기에 넣고 돌려주세요. 볼에 2kg 돼지고기 다짐육을 넣어주세요. 만들어둔 불고기 소스를 이제 고기위에 부어주세요 조물조물 양념이 잘 스며들게 주물러줍니다 양념한 돼지고기를 꾹꾹 눌려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위에 랩을 씌워주시고요 저는 매직랩을 사용했어요 양념소스를 부을때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가 1kg 양념을 했더라고요 2kg 양념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양념을 제가 1kg씩 더 해서 다시 만들었어요 양념소스 레시피에는 2kg 양념장을 적어뒀으니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양념이 잘 섞였으면 고기 사이에 공기가 없도록 꾹꾹 눌려서 평평하게 다져주시고 위에 랩핑을 한번 더 해주세요 불고기 양념을 한 돼지고기는 냉장고에서 반나절이나 하루정도 묵히고 볶아주시면 돼요. 불을 켜고 달궈진 웍에 고기를 넣어주세요. 고기에서 기름과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기름을 넣지 않아도 돼요. 밑부분이 타지 않도록 잘 섞어주시고요. 고기를 볶다 가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과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름과 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경써서 볶아주세요.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계속 볶아줄게요. 여러분 오늘만 힘들면 당분간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후추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좀더 넣어줬어요. 이제 기름과 수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자주 뒤집지 않아도 돼요. 기름과 수분이 줄어들면 거의 없어질 때까지 계속 볶아주세요 잘 타기 때문에 신경 써서 계속 볶아주세요 볶음 고기는 순두부찌개나 비빔밥, 전요리, 볶음요리 등등 여러 요리에 넣어서 드실 수가 있어요 맛은 끝내준답니다 다 익어간다 싶을 때웍 중앙 부분을 벌려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조금만 덮고 완성시킬게요. 이제 식히는 동안 체망에 올려서 기름을 빼줄게요. 웍이 무겁기 때문에 처음엔 국자로 덜어내고 부어주시면 돼요. 중앙부분에 홈을파면더 빨리 식어요. 완성된 고기맛을 보니 너무 맛있었어요. 다 식은 고기는 실링팩에 소분할게요. 이제 압축실링기로 압축과 실링을 해줄게요. 실링팩을 압축되는 곳까지 넣고 꾹 눌러주시면 공기가 빠지면서 압축이 되어요. 하나 완성! 나머지도 다 압축실링 할게요. 고기는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냉장실에서 해동한 뒤 사용하세요 실링기가 없다면 지퍼팩으로 하셔도 돼요 짜잔 다 완성 꼭 판매하는 것 같죠? 다 하고 나서의 이뿌듯함이란요 재미로 요리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